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전기전자공학개론 어제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배울 내용은 대략 한 52페이지부터 58페이지 사이의 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자기와 전자 유도 자기에 관한 이야기하고 이제 전교와 자기 사이의 전자 유도에 관한 어 설명을 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어, 다시 한번 개요 설명을 좀 드리고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챕터는 어, 주로 이제 설명이 관한 이야기가 좀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몇 가지 소식이 나오는데 소식은뭐 그닥, 그닥 중요한 게 아닌데 개념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철광 자철광 이라고 이제 아이고 이게 예 동작이 좀 느려서 그러네요 어, 자기현상하고 자석 뭐 이런 자기작용 어, 자화, 뭐 천연자석, 인공자석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페이지에 그 자극이라든지 그죠? 자극 상호간의 작용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어, 자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외바라고 하는 단위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어,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자기 현상, 그 자철광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죠. 광물질이 있는데, 그 광석에, 광석 자체가 이제 철거하고 철조각을 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개 계통을 끌어당기는 성질, 요거를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이 자철광으로 강철을 문지르게 되면 또 강철도 역시 철거하고 철조각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요 어떤 성질의 근원을 자기라고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기라는 어, 어, 개념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자기 현상을 발휘하는 어, 물체를 자석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를 자석이라 했죠. 그래서 자기, 자석 이런 말을 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자기 현상, 어, 자기에 의한 작용, 그걸 자기 작용이라 한다 그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자기 작용. 뭐 자화, 자석의 성격을 띈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띈다는 얘기인데 자석이 이제 강체를 마찰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자석을 만드는 것 그걸 뭐 자화한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천연자석, 인공자석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철광자철은 이제 천연자석이죠. 그래서 천연적으로 자성을 가짐으로 어, 천연자석 이라 합니다. 인공적인 방법으로 자화한자석 뭐 인공자석 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인공자석에는 이제 말급자석, 우리가 아는 막대자석, 그리고 나침반의 자침 같은게 인공자석입니다. 자 자극은 나침반에 N극하고 이제 S극을 나타냈는데 사실 N이 그 노스, S는 사우스 해서 그죠? 노스, 사우스, 남, 북쪽, 남쪽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의 유래는 지구의 자기력선 때문에 나왔습니다. 지구 자기장. 그 지구도 일종의 자석이죠. 그죠? 그래서 북극 북극하고 남극이 있는데 북극하고 남극이 자석의 북극하고 남극하고 같죠. 뭐 완전히 100% 같지는 않습니다. 지구가 워낙 거대하고 자석은좀 작기 때문에 뭐 약간 좀뭐 위치에 따라 좀 다르고 주변에 또 자설광 이라든지 이런 저자석 물질이 있을 때또 조금 방향이 좀 틀려지긴 합니다만 여기 지금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그 N 극에서 S 극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는 모양을 그려놓은 거죠, 그죠 이렇게 N 극에서 S 극으로 지구는 구, 구의 모양이니까 이렇게 구의 모양으로 어,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죠? 낮은 반을 놓으면 낮은 반도 똑같이 NS가 정렬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침반이 남쪽을 가리키는 지구의 극을 S극이라고 하고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지구의 극을 N극이라고 합니다. 자, 자극 자 상호간의 작용 뭐 당연히 흡인력하고 반발력이 있죠. 흡인력하고 반발력이 있는데 뭐 여기 a하고 b 두 가지 케이스 보시면 n하고 s 즉 거기 다르면 흡인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nn 거기 N, 같으면 빨간색끼리면 청력이 발생하죠. 반발력. 그래서 같은 것끼리는 밀치고 다른 것끼리는 당긴다. 그래서 흡인력, 반발력 뭐 이런 식으로 어, 얘기합니다. 요게 자극 상호 간의 예, 작용입니다. 즉뭐 반대 방향도 똑같죠? 그래서 CD는 ABA 반대 방향입니다. NS가 아니고 SN이죠, 그죠? SN. 그리고 SS 같은 것끼리도 반발력을 작용한다. 그래서 같은 것끼리는 N이나 S나 둘다 반발력을 작용하고 다른 것끼리는 흡인력을 발행한, 발휘한다. 요게 이제 자극상호간의 작용입니다. 자,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했던게 자속에 관한 이야기고 이건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좀 드렸는데, 자속. 그죠? N극에서 흘러나와 S극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되는 자력선. 자력선들의 전체 집합을 자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석이 있으면 S극이 있죠? 여기 N극이 있는데, N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S로 이렇게 자력선이 이렇게 여러 가닥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되는 선이죠, 그죠 그래서 가상의 선입니다. 얘는 진짜가 아니고 가, 가정이죠. 가상의 선입니다. 어, 기호는 뭐 외바를 씁니다. 외바, 외바를 써죠, 그죠 그래서 강한 자기는 이제 약한 자기보다 아무래도 어, 자력선하고 자속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외발을 쓴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외발하고 이렇게 씁니다. 자, 자력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바늘 딱 잘라가지고 단면을 이렇게 보면 그죠? 점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선이 이제 이렇게, 요렇게 동그라미 친 거니까 선이 몇 가닥 지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닥수가 많으면 자기가 강하다. 가닥수가 약하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한 묶음을, 어, 묶을 속자를 써가지고 그죠? 자속이라고 합니다. 자속. 그래서 자속, 영어로는 플럭스라고 하죠. 플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력선, 자기력선의 집합을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자속이라고 한다. 그러고 이 면적에 따라 가지고 면적에 따라 가지고 어, 자기력선이 몇개 지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그 강도를 측정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면적에 뭐 자기력선이 많이 지나가면 여기 세 가닥 지나가는가 고열 가닥 지나가는가 하는 다르죠, 그죠? 세 가닥보다 열 가닥은 3배 이상 자기력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까지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5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오늘 6강에서는 그 자기 유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우선 시작을좀 해보겠습니다. 뭐 자성체가 외부 자기의 영향에 의해서 자화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자성체가 외부 자기의 영향, 그러니까 자석이 뭐 옆에 있어가지고 자화가 그렇죠? 되는 현상을 자기유도라고 합니다. 연구자석에 의해서 이 철막대가 자석이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연구자석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력선이 철 내부의 분자 자석을 자화되기 전에 이메일 방향에서 같은 방향으로 재배열 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뭔슨 소리냐 면 쇠막대기에 이렇게 이제 안에 철 내부에 자성 물질이 분자 형태가 이렇게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엉망으로 이렇게 이제 막 늘어서 있는데 플러스가 이쪽에 가기도 하고 그죠? 늘어서 있는데 자석을 갖다 대면 그죠. 자석을 갖다 대면 얘가 여기 N이면 여기 S가 이쪽으로 오겠죠. 그죠. 작은 분자가 S 방향으로 이렇게 다시 방향을 잡아가지고 늘어서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석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력선이철내부의 분자자석을 자화하기 전에 는 이미 방향으로 있겠죠.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재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게 자기유도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화된 철막대가 양 끝에 자석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것이 자기유도다. 그러니까 뭐 자화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유도. 자. 어, 자기력선, 자력선에 관해서 또 설명이 좀 나왔습니다. 자석이 이렇게 n하고 s하고 n이 이렇게 있을 때 nss로 나가는 것, 이걸 자력선이라고 하죠. 뭐 이걸 어떻게, 안 보이는 선입니다. 안 보이는 선인데,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이는 선이죠. 그 유리판이나 이제 두꺼운 종이 위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쇳가루를 골고루 뿌린 후에 요뭐 요라고 봅시다. 이 이제 유리판이나 뭐 종이 위에다가 쇳가루를 아주 고운 쇳가루를 뿌리고 이렇게 이제 점점이 다뿌려 놓으면 막대 자석이나 말굽 자석을 이렇게 이제 막대 자석을 이렇게 두면 마치 쇳가루가 이렇게 늘어섭니다. 아, 이걸 보고 쇳가루가 늘어서는데 늘어서는 길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쪽 방향을 가볍게 두드리면 쇳가루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N-S 양극자극간에 이어져 있는 수많은 선상이 배열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쇳가루가 배열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각각의 쇳가루가 자기유도 작용에 의해서 조은 많은 철가루 자체가 하나의 자석이죠, 그죠? 자화가 됩니다. 자화가 돼 가지고 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자기의 방향을 향해서 정렬하려고 하는데 이 모양은 연속적으로 선 모양이 돼 가지고 n에서 양극관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늘어서 있는 모양 아주 작은 철가루가 이렇게 늘어서 있는 모양을 그림을 요렇게 그리면 요렇게 에,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걸 자력선 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력선은 사실 눈에 안보이는 선 인데 쇳가루 같은 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면 형상화 시킬 수가 있겠죠 어, 이런걸 가시화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막대 자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시화를 할 수가 있고 얘는 솔레노이드 같이 코일입니다 코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렇게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철판 철심에다 그죠? 코일을 감은 거죠. 그죠? 코일을 감았습니다. 요, 요 변압기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변압기 철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철심의 가운데를 따라서 이렇게 자력선이 발생을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그죠? 자력선은 그 주변으로 이렇게. 직각의이 방향으로 어, 늘어서 작용합니다.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코일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으면 코일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생깁니다. 돌아가면서 생기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바깥으로 밀리는 이게 아무래도 서로 다른 극이 되다 보니까 밀리는 현상을 발견을 해서 코일의 이쪽하고 이쪽을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 자력선이 늘어나, 늘어, 늘어서는 거죠. 그래서 선에 항상 선 둘레에 이렇게 생긴다. 막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선 둘레에 전류가 이렇게 가운데로 흐르면 자력선은 바깥으로 이렇게 흐른다. 그런 얘기죠. 자, 뭐, 전류의 자기이론, 일곱 번째 항목에 전류의 자기이론이라고 책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기와 자기 사이의 관계는 1814년에 웰스테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발견,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 양반 말해가 하면 그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러니까, 여기 도선이죠. 그죠? 이건 건전지인데, 플러스 곡에서 마이너스 곡으로 이렇게 꼬마 전구를 하나 달아 놓고 스위치를 누르면 전기가 흐르겠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죠? 자석 나침반에 바늘을 움직인다. 이건 우연히 발견됐다고 합니다. 실험을 하다 보니까 우연히 발견됐다고 하는데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게 남쪽이 이게 북쪽일 때 이렇게 늘어서는 게 아니고 직각으로 이렇게 늘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전류의 직각으로 N극과, N극과 S극이 늘어선다. 이런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웰스테드 라고 하는 학자가 도체에 이제 전류가 흐를 때그 도체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이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웰스테드 라고 하는 분의 실험으로 확인이 됐죠. 이때 그 자기장이 도체를 동심원으로 둘러싸는 모양으로 지금 발생을 합니다 자 지금 이건 실험 인데 그죠 뚜껑 종이에다 철가루를 허쳐 놓고 코일을 요렇게 그런 다음에 전압을 걸면 그죠 전압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저 전류가 이 코일에 흐르겠죠 코일에 흐르는 방향의 수직을 수직한 동시범 모양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발생한다. 그걸 실험을 해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림 1-47에서 봤었지. 자기력선 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흐르냐, 이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자기력선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전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때, 그러니까 이렇게 흐를 때, 그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때 자력은 시계방향으로 나타난다. 시계방향. 시계는 뭐, 요렇게, 요렇게 회전을 하죠. 12시부터 3시, 6시까지 가니까, 요렇게 돕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 전류가 가운데로 이렇게 흘러갈 때 자기력선은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실험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실험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방향으로 돌죠 그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면 그죠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뱅뱅돈다 도체 주위에 형성되는 자기장 이게 도체 주위에 형성되는 요 자기장은 자기장의 이제 자기력선 방향은 암페어라고 하는 분의 암페어의 오른손 나사의 법칙을 적용하면 을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